불닭 비빔면 도전장 소스 더 화끈한 도전을 원한다면 도전장을 넣으세요 12,000 스코빌 12,000 스코빌이면 어느 정도지? 그냥 불닭이 4,400이야? 틈새라면이 9 4 0 0이었어 핵이 8,700이구나 핵불닭 미니가 1 2 0 0 0이었어 내가 좀 매운맛을 잘못 느끼는 것 같아 틈새라면도 뭐 그냥 호로록 먹었고 엽떡도 그냥 먹고 와 아, 맵다 치즈폭포 불닭볶음면도 매운맛을 잃었나? <웃음> 왜 그러지? 오늘 이걸로 확인을 해볼까? 감사합니다 아왜 갑자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지? <웃음> 불닭 비빔면 먹을까? 12,000 스코빌 도전장 뿌려서 쟤는 왠지 가볍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, 음. 기분. 음.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오늘도 들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운드입니다 불닭 비빔면이 새로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짠! 이 도전장이 있거든요 요거를 넣으면 이 비빔면이 12,000 스코빌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마법의 양념장인데 일단 기본 맛부터 맛있게 음미하면서 먹고 그 다음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트러플 햄이래요 트러플 향이 나는 햄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사와봤고 어... 베스킨라빈스는 그냥... <웃음> 갑자기 먹고 싶어서 사왔어요 요거 슈팅스타 아빠는 딸바붕 그리고 엄마는 외계인... <웃음> 뭐... <웃음> 무슨 가족이야 이거 그리고 토마토 주스도 갑자기 먹고 싶어서 사왔습니다 진짜 갑자기! 맛있는데요. 불닭 비빔면은 하나도 안 매워. 요 그냥 팔도 비빔면보다 맵거든요. 거기서 새로 나온 괄도 내냄띵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정도 느낌인데 불닭보다 안 매워요. 얘는 안에 채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안 짜고 맛있어요. 음, 트러플 향도 은은하게 살짝 납니다. 살짝! 트러플이 뭔지 모른다 안 맡아봤다 이러면 은잘 인지하기 좀 어려울 수있어요 채소같은게 잔뜩 섞인? 좀 그냥 그런 햄인데 뭔가 이런 데 곁들여 먹기 되게 괜찮은 햄이네요 얘가 안 짜서 되게 괜찮은데요? 종종 사 먹어야 되겠어 그럼 이제 오이랑도 좀 먹어보자 아까 열심히 썰었는데 <웃음> 어울리네요. 시원해요. 반숙 계란. 계란 꼭 해드세요. 와, 아니, 아니 이게 이쁘게 보이려고 완숙으로 다시 했는데 반숙 반숙 계란 왜 이렇게 맛있지? 완숙이랑도 먹을까? 이거 1인분인가 너무 많이 먹었나? 큰일 났네. 홍. 그러면 도전장. 와, 색깔 봐. 뭐야 이거? 미쳤네. 와. 아 아니지. 저는 매운 걸잘못 느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매운 거 이제 잘 먹거든요. 쩍은 것 같은데... <웃음> 먹... 먹어보겠습니다! 큰일 날뻔했네 어? 안 매운데? 아, 맞다! 음료수랑 아직 안 먹었네, 음료수 맛있네. 아 무슨 맛이었더라 이거? 아, 이게, 어느 정도 맵냐면, 아빠는 딸바보 아, 그래. 이게 얼마나 맵냐면요. 아, 뭔 소리야. 아, 매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. 아, <웃음> 어, 많이 매워요. <웃음> 제가 매운 거잘못 느끼고, 매운 게 세진 줄 알았는데,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주 예민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는 거 확인했어요 <웃음> 아이스크림 맛있네 어, 근데 여기 있는 엄마는 외계인에 들어있는 그 동그란 과자 있잖아요 몰티저스랑 맛좀 다른 것 같았나요? 여기 보이거좀 다릅니다, 맛 몰티저스는 과자가 약간 이렇게 디포 같은 게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. 그냥 막 아삭아삭 하는데 얘는 일반 과자 같은 느낌이에요. 맛은 비슷한데. 여기 뭐 들어있던데? 딸바봉. 어 아마 이 딸기 초코 같은 그런 게 들어있겠죠? 아, 어... 스테이스터 리얼 사운드 뭐야? 와, 그데 매운 거 없애는 데는 아이스크림이 짱이네! 싹 사라졌어! 잘 먹었습니다! 아, 오늘 불닭 비빔면 한번 먹어봤는데 아... 네... 제가 매운맛을 잘 느낀다는 걸 깨닫게 된... <웃음>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 저의 미각은 살아있네요 음, 통각인가? <웃음>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!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!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! 안녕~~